둘,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S. S. S. S O S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일 이유는 바로 오랜만에 저희 멤버들끼리 회식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회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오늘 엄청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상품이 아니죠 재료 음식 재료인데 오늘 저희가 직접 조리를 해서 먹을 거예요 근데 상품이 바로 레이. <몬의> 엄청납니다엄청나 엄청납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시인데, 저녁 7 시인데. 와, 이게아침에 맛있다. 오! 물흘는데요물흘렀데요려 와가지고... <웃음> 어, 이거 사라지니까 박스처럼 보여줄 거야. 잡았어, 잡았어. 보여줄 잡았어, 어보여어보여 잡았어. 보어 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 보이시나요? 와우.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엄청난 크기. 또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대게 와. 대게가 왔다면? 대게가, 아, 왔다면. 대게가 왔다면. 와우. 와우. 대박. 보이시나요? 가아 아, 무거워. 스프합니다 러프. 얘 이게 엄청 커제 주먹보다 커요. 오, 오오오오와 오, 오 어, 사람도 보시네요 지금 살아 있는 거? 와! 와우! 와. 와, 와. 와 이거 크게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저우 얼굴이랑 크기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오오와와 오! 오, <웃음> 오 마이 갓! 와! 근데 이게 제일 커 이게. 엄청 이게 커. 뭐야 얘네? 나 랍스터 처음, 처음. 와, 거품, 거품, 아, 거품. 거품이 아니었어. 아니라 랍스터 거품? 보셨습니까? 와, 와, 진짜 크다. 오, 진짜 그거. 크다. 집게 반지 조망해요. 와, 오늘 이상품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조리를 해서. 첫 먹방. 네. 첫 먹방입니다, 첫 먹방.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첫첫 첫. 첫, 첫. <웃음> <웃음> 자, 지금 바로 그럼 이제 조리를. 하고 네.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 그 옛날 편지 말지? 네 세팅. 자, 아, 바로 이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랍스터랑 대게를 이렇게 쳤는데 아, 아쉽게도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손질 방법을 촬영을 못해서요. 손질하고 찌는 방법을 너무 이게 빨리 먹고 싶어갖고 네. 촬영을 못했는데. 아. <웃음> 저희가 일단 그냥 먹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해서 아 회식의, 회식인 만큼 회식의 꽃은 네. 무엇이겠습니까? 게임! 게임이죠! 바로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이제 먹을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웃음> 네첫 번째 게임은 사자성어입니다 아 사자성어 아... 사 자신 성어 있습니다 그럼 사자성어는 저희가 왕복인가요? 네 맞습니다 와. 두 번씩? 그럼 우린 두 번이네요 우리는 음 무조건 두 번이네. 지영이 뭐저 가시죠, 그래. 사사성 잘 알아요? 아 그럼 브레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첫 번째. 아. 아, 오케이. 아. 너무 부담돼. 바로가자 아, 그럼 모모 아 걸고, 모고 저희가 일단 반납해야 될 거. 일단 첫 판이니까. 헤이 이니가 먹고 싶은 부위를 걸고. 아, 알겠습니다. 뭐 걸까요? 음, 집게발 어떠십니까? 집게발, 랍스터 집게발.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응. 일단 하나 뜯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요 감당 안할 수도 있어 감당 안할 수도 있어 맞지? 왜? 오케이 오케이 오늘 손절가기야 알겠습니다 네, 아.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로 가시죠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기사 직다 <웃음> <직사는 웃음> <뭐예요, 이거? 웃음> 기사 회생 아니에요? 아, 기사 직당 아니야? <웃음> 기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형, 기사 기사 회사 아, 기사 회사 <웃음> <웃음> 네, 아 이거 진짜 별로야. 왜 집게발 반납 해주신면 돼요. 아니 이거 쳐줘야 되는 거네. 빠른 되잖아. 저희 코란이 갑시다. 어, 네. 네. 이래가 어차피 아, 첫, 첫 번째니까. 아, 이만. 이번... 아. 아. 아. 나 반납했어. 아, 아직, 아, 아직 괜찮습니다. 칼티어 거 봐. 아직 괜찮아요. 받아주시죠. 아, 이거 집게발이 제일 맛있는 건. 데 그래도 현우가 양심상 제일 작은 것 같아. <웃음> 맞아요. <웃음> 제일, <조금만 웃음> 하더라고요. 제일 조금 하더라고요. 집게 빨리 반납하시. 일단 반납 빨리 다른 게임에서 얻을 곳 반납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게임 그럼 가시죠. 자, 두 번째 문제로 응. 파이팅. 파이팅 집중. 가나 갑자기 집중. 자 네. 다음 게임은 뭔가요? 하나성어 한번더가겠습니다 유유. 산성. 알려줘. 유 백선남. 나나나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한 반칙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근데 너무 양심적이었어. 아, 네. 알려줬다고 지금. 아, 너무 양심적이었다. 했지. 그러면 아, 이번에는 거. 아니 뭐 원하시는 부위를 얘기 안 했으니까 재영이가 이거 맡나가겠습니다. 수염 수염 어, 수염 수염 수염 수영, 수염 수염이요 수영. 수염. 아 수염 쪽으로 근데 먹을 수 있는 부위로 이라스타 다리 하나를. 아아아 아. <웃음> 와, 진짜, <웃음>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미 진짜. 와, 진짜. 겠습니다 이번엔 지원이 부터 가자 응. 이번엔 지원이 부터 한번 가보자 전안될거진자 시작 자 와, <웃음> 자짜 다음 응, 응. 과유 아 우리 이러자 우리 진짜 헤어 게임하자.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알았어요. 아, 진짜 몰랐어 불구 말하는데. 그, 아 근데 이거. 근데 3초 3초 지났어요. 지금 너무 더티풀이었어요 아, 이거 잠깐 그럼 우리 진짜 헤어하게. 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아, 우리 아, 진짜 몰라요. 침묵하고 있기로 하고. 솔직히 이거는 진짜. 한 마리 반납하셔야될것 같아요. 아. 이거 다 주고 맞출 때마다 <웃음> 하시는 걸로.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웃음> 어, 어,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현우 먼저 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또전화요 다시 우리는 일시 중단. 마음을 마음을 담기 위해서. 어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이거 생명수요! 아, 잘가 갑니다! 역지사지 인과! 응보! 몸의 불만! 동병! 동... 상! 이! 아와야 상념 아니 아니고요 상념이야 못한 아니야 상념이잖아 아니에요 <진짜> 상념 <상력. 웃음> 죄송합니다 아나 근데 네가 진짜 너무 사자성을 몰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아, 이거 인개 집값을 하겠습니다개 집값 이거요 아,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테니가 이거를 먹고 싶은 어떻게 여기만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아유, 여기까지 아유. 아유 매날 니까 솔직히 아, 뭐 이거 떼질 ]까요? 때까지 우리 몸. 와 이거 잠깐 살만 미쳤어 진짜. <웃음> 와 이거. 이거 이렇게 한 번. 와. 와 미. 와. 몸, 와 냄새도 안 됩니다. 몸통이 맞아요. 한 치. 잠깐만 이거 이거 팀 플레이니까. 네. 여러분 이번에 개 몸통 가겠습니다. 아. 몸통 잠깐, 이거 <웃음> 다리 다 뜯어. <때려>, <웃음> <웃음> 잠시만요 사장 사정, <사정은> 너무 어려워요. <웃음> 몸통. 몽통이요자이번에거 이거, 아, 아, <웃음> 이 마지막 게임입니다 거통은이렇게거이죠 그러면 그이개 이거, 이이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좀 쉬운 거 주세요. 네 쉬운 거 가겠습니다. 크게 걸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틀리면 개가 음. 뭐예요? 개가 아니야 아니, 이거, 뭐지? 이거 해석 되면은 넘어가는 <웃음> 거같습다 <알았다>. 해석되면 <웃음> <웃음> 넘어가는 거 <웃음> 같습니다. <알았다>. 개방, <웃음> 개, 뭐 개. 무슨 개방. 개방 무슨 뜻이에요? 아, 이 개였어요 저는. 아아아 어이 아 어이. 아 어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웃음>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고 일단 뭐하세요? <웃음> 아, 빨리 아, 네. 뜯어요. <웃음> 아 저희 무엇이 뭐 아. 있죠?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게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 이걸 되게 먹고 싶어하세요. 아, 아,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저 이게 모자릅니다. 지금 저도 되게 되게 먹고 싶거든요. 아 너무 재밌는데? 그래. <웃음> <웃음> <웃음> 많이 배고프. 아, 많이 배고나분데 일심동체 게임을 진행할건데요 제가 한가지 제시어를 줄때 예를 들어서 토끼라고 했을 때 같은 모션을 취해주면 OK입니다 스위스의 네, 팀워크 보겠습니다 네 주제어 가겠습니다 거울! 자 하나 둘 하나 둘셋땡 탈락 거울, 거울. 아 거울을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 누가 거울을 이렇게 보냐? <웃음> 이거 뭐야? 야, 뭐야? 손잡이 손잡이 나 이렇게 했잖아. 아니 나는 거울을 <웃음> 묘사를 하려고.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아니, 거울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너 누가 거 이렇게 봐! <웃음> 아니 거울이 <웃음> 아니라. 누구 찾는 거야 너 <웃음> 아니, 이거? 007방 아니야. 아, 거울 보면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대보지 않아요 손을 이렇게? 그걸 왜 대대봐? 그걸 <웃음> <웃음> <웃음> 왜 대봐? 다시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리더 나 바꿔야 될까? 아니그금아잘 가라. <웃음> 지환이가 뜯는 것도 잘해. 어, 아, 근데 이게 진짜 큰 게. 거의 뭐제 얼굴만. 아, 커요? 진짜로. 아, 국물 떨어져. 생명, 생명수야, 생명수. 어, 국물. 국물.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야, 어. 어. 얘 빼줘, 그냥. <웃음> <웃음> 하나가 째서 아, 얘 빼줘. <웃음>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아이언맨. 아이언맨.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웃음> <웃음> 땡크맛. <웃음> 뭐였어요? <웃음> 야, 뭐야? 아, 아 불러. <웃음> 그 거지. <중에> 타다. <웃음> 얘는 이거고나 아, 이거네. 이네이 이거네. 이 이거네. 이거지이 이거네. 이거네. 풍거네이니 이거네. 이거 아이온은 이거지. 아이온은 아이온은 이거지. 아이온은 아이온. 자전풍, 혼자 매직이드네네이네이네이거이거너 <웃음>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 <웃음>